법률구조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혜택을 받기 쉽고 편안한 구조로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차관님은 네. 어떠십니까? 기분 네. 좋 네. 찬성합니다. 행정처장님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국가에서 또는 공적 단체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나마 제공되고 있는 법률 서비스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나 공적 단체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좀 난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중에 하나가 국선변호인 제도인데 선임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 재판부에 좀 종속이 되게 되어있다 보니까 변론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이런 구조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의견들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법률 구조 서비스를 좀 통폐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형식의 법률 구조 서비스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피의자에 대한 법률 구조가 공백인 부분은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도출이 됩니다 법률 구조 서비스를 통폐합하고 일원화해서 법률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한 군데만 찾아가면 상담을 통해서 그에게 맞는 정확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 과정이 각종 국가기구 형사 절차를 운영하는 뭐 법원이나 법무부로부터 좀 독립돼서 법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실제 변호가 진행되는 과정에 독립성이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라 제안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법무부 관계자, 법원에 계신 분, 경찰에 계신 분, 대한변에 계신 분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좀 가져봤는데 이상적으로는 저 방향이 다 맞다는 겁니다. 다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혜택을 받기 쉽고 편안한 구조로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기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런 논의 좀 있으면 좀적절히 참여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네, 사관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기분적으로 네. 찬성합니다. 행정처장님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법,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여러 가지 그 기구가 있어서 한 군데에 찾아가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법률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전에부터 이와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률 구조 기관이 설립이 되면은 국선 변호에 관한 저 업무를 언제든지 이관할 입장이다라는 걸 밝힌 바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하고 같이 좀 일을 해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